안녕 여러분, 키요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생얼로 나타난 게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어떤 메이크업 영상이냐. 음, 저번에 에스파, <웃음> 카리나 메이크업에 이은 오늘 태연! 태연님의 위켄드 뮤비에 나오는 어,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. 거기 뮤비에 나오는 화장이 엄청 좀 특징적이고 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<웃음> 자, 일단 요 화장은 색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간 피부화장은 제가 어느 정도 다 하고 왔어요, 스킨이랑. 그래서 이제 눈썹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썹은 이제 앞머리에 다 가려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눈썹 스타일대로 연하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요번 화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눈 쪽에 굉장히 힘을 진짜 많이 줬고 볼터치나 이런 거에는 조금 그래도 힘을 많이 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눈 화장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. 일단은 핑크 계열 배경을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눈두덩이 베이스. 베이스는 <웃음> 이거 진짜 오래돼서 약간 민망한데 칵테일 드레스. 지금도 나온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약간 요번 컨셉이 복고풍?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아이섀도우를 꺼내왔어요 버리지 않고 <웃음>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데 미묘하게 촌스러워서 못 썼던 색깔이거든요 자 여담을 하나 얘기하자면 <웃음> 저번 에스파 메이크업은 좀 생각보다 <웃음> 너무 안 닮아서 <웃음>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안 닮아서 사실 올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찍어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거기 그래서 올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좀 닮아보도록 <웃음>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영상 올리고 약간 머쓱하달까? <웃음> 일단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아줬습니다 눈가가 약간 뭔가 이렇게 펄감이야 펄 펄감이 아주 약간 은은하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아리따움 로즈 페탈 색깔 뭔가 코랄기는 전혀 없는 완전 진달래 핑크 같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핑크색 느낌을 좀 내줬고요 이제 눈밑 에뛰드하우스 누드 선셋이라는 색깔이요 이걸로 눈 밑에 색감을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눈 아래까지 핑크핑크한 색감을 넣어줬습니다. 자 다음은 소셜라이트 아랫다운 건데요. 이건 약간 사실 여기에 쓰기 조금 그렇게 적합한 색깔은 아닌데 얘가 그 반짝반짝한 펄이 너무 예뻐요. 그래가지고 요거 갖다가 약간 펄감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. 전체적으로도 펴서 눈두덩이도 요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눈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어요 핑크색으로 그래서 그걸 잡아줄건데요 짠 이거 진짜 제 유물같은 <웃음> 유물같은 팔레트인데 어, 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여기에 요 색깔 이름은 사실 모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<웃음> 얘가 진해서 라인 잡아주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부분 좋아,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눈 밑에도 되게 뭐라고 하지? 안쪽부터 핑크색이 나오는 느낌이거든? 눈 아래 점막부터 이런 느낌으로 <웃음> 그 다음에 이 칵테일 드레스 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 있죠? 이쪽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색깔 가지고 코끝 있죠? 코끝도 이렇게 펄감을 조금만 줄게요.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일단 속눈썹을 먼저 올려줄게요. 제가 원래는 사실 속눈썹은 잘 건드리는 화장을 잘안 했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중요한 날 있을 때는 좀 가끔 가끔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이 반절만 있는 뷰러를 샀습니다. 이거 진짜 편리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이 동그랗게 그 원래 기본 뷰러 있죠. 그거는 항상 여기 눈 끝에 살이 찝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올려주고요. 마스카라를 어디 먼저 할 거냐면 이눈 밑에를 먼저 할 거예요. 일단 이거 요거는 릴리 바이레드의 진저 브라운. 완전히 약간 붉은, 엄청나게 붉은 계열의 마스카라예요. 요거 가지고 눈 밑에를 이렇게 뿅뿅뿅뿅 펴줄 거예요. 뭔가 눈 밑에 좀더 붉은? 그런 음영이 좀더 살아나는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<웃음> 아, 이쪽은 약간 실패다. 아, 어쩔 수 없다. <웃음> 좋았어요. 이제 아래 속눈썹 어느 정도 된것 같고요. 마스카라를 해 주겠습니다. 마스카라는 의외로 또 까만색. 이거는 롬앤 거예요. 제가 요새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롬앤의 1호 롱블랙. 컬을 굉장히 길게 살려줘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특히 저처럼 속눈썹 되게 짧은 사람들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엄청 추천합니다. 요게 굉장히 얇아요. 이렇게 속눈썹을 바짝 올려주고 잽싸게 이 집게 갖다가 찝어줄게요 좋아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눈화장은 얼추 된것 같고 이제 볼터치를 그래도 살짝만 해줄 건데 이거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발그레 분홍 수고 이라는 완전히 그냥 핑크핑크 한 색깔인데 아주 연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원래 블러셔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아주 연하게 약간 사람마다 그 아이돌 취향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정말 미묘하게 <웃음> 굉장히 SM 아이돌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. 동방신기 샤이니 <웃음> 레드벨벳 진짜 피해갈 수 없는 s m 은 노래에 약간 반응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달까요? <웃음> 그래서 이번 태연 노래도 피해갈 수 없지. 너무 좋아요 진짜 태연님은 제가 진짜 사실 옛날부터 엄청나게 팬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노래가 또 엄청나게 취향저격이라 <웃음> 요새 진짜 나온지 진짜 며칠밖에 안 되긴 했는데 계속 듣고 있습니다 퐁퐁퐁 핑크색 색감만 내줍니다 완전 미묘한 차이지만 그래도 핑크색 느낌이 좀 나죠 자 이제 이렇게 화장이 어느 정도 맞춰졌고 이제 입술만 바르면 됩니다. 아이 미미 세틴 립스틱인데 핑크 봄버라는 색깔이에요. 요거는 이제 뒤에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는 펜처럼 나오는 상태인데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. 대신 <웃음>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. 이 냄새 되게 좋다. 이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. 화장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스타일링을 하고요. 자,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음... <웃음> 형의 뮤비에서 봤을 때예뻤는데나 뭐지? 약간 바보된 것 같지? <웃음> 되게 바보된 것 같지? 왜 이상하게? 하여튼 이렇게 그 뮤비에 나왔던 그런 새틴 느낌의 스카프는 못 구해가지고 요. 일단 비슷한 색감의 핑크색 스카프랑 그리고 뮤비에 나왔던 옷 색감으로 핑크색 옷 맞춰 입어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핑크색 선글라스 까지 <웃음> 이번에도 솔직히 닮게 하는 거는 좀안된것 같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화장이 조금 비슷하게 된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 <웃음>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태연 위켄드 뮤비에 나오는 메이크업 한번 해봤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